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6시 쪽을 보시면 파텍 필립. 파텍 필립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용 시계이고요. 컴플리케이션스 라인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5146R-001이고요. R은 로즈 골드란 뜻이고 케이스는 로즈 골드입니다.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9mm. 칼라트라바가 있는 크라운 쪽은 두께가 이쪽에서 이쪽이 11.23mm 입니다. 전체를 살짝 보시면 이쪽에도 칼라트라바가 가죽밴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다시 보시면 D버클이고요. 이렇게 해서 밴드를 이렇게 낀 다음에 이쪽에 넣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D버클입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되어 있고요. 로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3, 12, 9, 6시 쪽에 날짜창이 있고요 12시 쪽을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는 파워 인디케이터입니다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45시간이고요 이 시계의 전체 이름은 파텍 필립애뉴얼 캘린더인데요 오른쪽 3시 쪽을 보시면 이쪽에 월이 있고요 메인은 5월 그리고 9시 쪽을 보시면 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SU는 Sunday, 그리고 Monday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6시쪽을 보시면 파텍 필립이라 써있고 Moon Face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양옆에 이쪽에도 딤플이 있고요. 이쪽에도 딤플이 있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네 군데 모두 다 되어 있고요.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조정을 하는 파텍 필립 애니얼 캘린더 로즈골드 케이스의 시계입니다. 이 제품은 아주 새 제품이고요 사용감이 없는 아주 멋진 컴플리케이션 스 라인에 들어있는 파텍 필립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텍 필립 레퍼런스 넘버는 5146R-001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